짱스2v 마피아월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일, 니다 마피아월드. 자, 그러면 이제, 뭐 중심이. 오늘 날씨가 프로다우서 오 화면에 보여주후 자, 리로 돌아가세요. 누구? 자, 그러면, 에에에에에에가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목소리> 아, 내가 지금 가위가위보가위가위가위가위보가위가위보가위바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 가위바위보. 어위가위바위가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가가가가가 오케이. 이 만감한 고개를 들어 수로를 만나세요. 네, 네저처럼 고개를 ب 어 역할을 은 s 하 a r and I tet Dr. i l 니다 자, 스 v e p e r s o n a l 다 대박. I don't know. I d 시작해 주세요. I don't know. I d o n k t know. t o w I o n t know. o n I n t know. n t know. I don't o 아 저는 청년 시민이에요. 시선이 바닥으로 향합니다. 와우, 포인트. 친구가 좀 의심돼요. 나는 경찰입니다. 구포인트, 포인 다음, 저는 와피어입니다. 자 다음, 정말 신빙성이 없네요. <웃음> 저는 올리비펜 <팬> 임지민인데. <웃음> <웃음> 저 시민입니다. 시민. 어 저는 의사입니다. 의상 어? 없는데? 의 없으니까 의상 없는데 요 의상 없는데? 저는 이상을 썼었는데 뭘까요? 자 다음 다음 오케이 넥. <웃음> e 어? 뭐예요? 뭐예요? 아네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렇게 나왔다 이거지? 저희 안경 쓰신 분? 아저는 MIT 공과대 다니고 있는 아 어, 대학생이시구나 일단 임지 믹스와 취지 민씨 친구가 나이스 아 진짜 오늘 루토 네, 딱! 커플로 네, 쓰리 커플로 사실 저는 마피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임진희 씨 음. 죽여보고 싶어요 어? 어. <웃음> 아 뭐야 <마피아! 웃음> <웃음> 혹시 여기 조커가 있나? <웃음> 아 농담이군요 는짜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웃음> 뭘또 그럴 수도 있겠다 무대한테, 우리한테는 그냥 시민 세명이라고 해놓고 에이 아니야 에이, 그 그건 아, 아니지. 아니지 통일 5명 <웃음> 그래. 지금 뭐든지 의심을 해봐야 돼 일단 제 지금 딱 감이 없거든요 제가 경찰인데 어느 형은 아까 제가 경찰인데 조사를 했습니다 어진짜누구나왔어 내가 너무 비닐에 심맞아네 지금 필로! 모아다나 필로 가볼게 모아이진 나왔습니다 <웃음> <목소리가> 마피아 같은데. 마피아 시민 <목소리가> 시민 시민 경찰 Let's go. 투 스튜디 마피아 월드 2에 오신 여러분. <목소리가> 마카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역할을 분배하겠습니다. 렛츠고 s g 안 그래도 안해안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안안 자, 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네. 마피아 뽑아주세요. 어제부터 인데부부터 이렇게 몰아가면 조금 그그 진짜 분리긴 하네요. 어? 저기 뽑을 때부터 몰아가면 신장 자 인천아이 대답습니다. 어 주세요? 어. 어 잘자. 돌아가. 어자 자기 소개부터 다음 시게요 띵띵띵띵띵띵 <끝> <끝> 자비 속에서 띵띵 그럼 건너부터? 아 저부터 건너나요? 네 저는 어, MIT에서 버클리 음대로 편입한 대학생아버클리예요 어... 저는 <끝> 닥터 스트레인지입니 <끝> <끝> 벌써 의사를.. 저는 경찰대 수석 졸업한 김지민입니다어 <끝> 안녕하세요 전 Just Be 입니다 <끝> 재미없 <웃음> <자, 웃음> 저는 경찰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게요. 네? <웃음> 현실 마피아면 죽겠다. 네. 안녕저틱톡 제가 저싫니까 먼저 좀. 틱톡 좀 찍고. 일반 태도 자신을 감추기 위한 <웃음> 자이질까지 심리.. 심이심 심리 <웃음> <웃음> 버클리 심리과 버 심리 아니고요? <웃음> 제가 경찰이어서 밤에 조사를 해봤는데 어? 오 제가 베이녀 했거든요 맞지? 홈페이였어 네. 진짜 거둔.. 거둔.. 진짜 했어 진짜 잘못 아, 말해자 일단 자일말 들어봐 자이 들어봐 일단 내가 경찰이거든? 근데 내가, 아 내가, 내가, <웃음> 내가 내가 밤에 베인에 조사를 했어 베인에 조사를 하고 원래 경찰이 한명조사 하면 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이상 어. 그 마피아 맞나 안 맞나? 어. 나 그냥 조사하고 내가 고개를 숙여보려고 아... 아 야... 내 진짜 이얼이야 내가, 내가... 야 엘지로서는 자가고 소자 형이 마피아예요 아니 근데 진짜 이얼이야 여기 이사는 진짜 근데 나 진짜 진심이야 만약에 진짜 거는... 이 게임을 이기고 싶으면 은 나 살려. 진짜. 나, 나, 나 살리고 싶지 않아. 나는 조용히 있을게. 경찰이 누구? <목소리> 이거 아, 나. 아 이거 다 뻥이야. 진짜, 진짜 나요. 아니, 야, 진짜, 진짜, 나... 나... 진짜. 다 뻥이야. 아나 진짜 경찰인데. 형 조용히. 아 일단 이 타면 진짜 너야? 너 아니잖아. 가위바위보에서. <목소리> <왜 저도 다 목소리> 아, 아 경찰. 나 경찰이잖아. 아니 이거 그래야, 진짜 어떡해요저 진짜 저, 저봤봐데저 아까 왜 확인 안 했죠? 음. 에 진짜로. 가요. 아니요. 야야야. 뭐... 저도. 저도 사실 아까 확인을 제가 제가 나를 하늘 조용. 내가 경찰 확인해 본 결과 저게 지금 아니, 아, 왜 <웃음> 사과. 왜 사과 형이 경찰이래요. 아니야. 이거 거는 경찰 아니야. 야, 나 아니야. 왜 왜? 아, 아, 아니, 너도너 나았대. 아잘 일단 나다다 듣고 하고 결과 배인 배인해 아, 진짜. 일단 배인에 맡아봐 내가 제가 조사했는데 왜제 공을 형이 차로체아니거요 야, 어일 보자. 야 내가 진짜 제가 한표 던지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죠? 저 반은 맞춘 거? 아, 네 반은 진짜... 맞춘 거 인정하시죠? 자 갑니다 김상우 임지민입니다 저 마피아라고 <웃음> 아니야, 전 시민이고요 아, 저. 아, 아, 아, 아, 아, 근데 아, 나도 조사를 했는데 아, 마피아 맞긴 해 아, 마피아. 나도 나도 되게... 제가 강아지 동식 조용히 할수 있는 게뭔 소리 야 마피아 경찰에 한 번밖에 없는데 나 말했잖아 거. 시작하자고 저. 그래 그럼 너 마피아 모르겠다고 어쩔 수게 아두 명이 마피아잖아. 그러면 마피아가냐? 내가 경찰이라고. <웃음> 아니, 아니, 내가 진짜 찐 경찰로서 말할게. 오래만에 <웃음> 나. 아니 이거. <웃음> <너와야> <웃음> 오케이 그럼 다음. 아, 일난 이제... 여기서 베인 안에 건명을 주. 맞아 늦게 늦경... 니 아니 근데 나 시민이야. 야 잠깐만. 경찰이라고 진짜... 한 사람 어디 갔어? <목소리가> 아 지금, 지금, 나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야지민이금 아니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민지랑나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 지금, 지금, 지아지 지금, 지금, 지 근데 병 지금, 지 확실히 지금, 면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이금 지금, 지 자누 할까? 와이와 진짜, 아, 진짜. 결론 슈퍼 야 아니야. 결론 야, 섰네. 야 아, 잠만 잠만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진 하고 죽지 투표. 자,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이제 자. 이 이때 지금 나 살려두면은 내가 다음달 내가 이번밤에 마키아 맞춰놔고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 다음달에 진짜 맞지. 자. 뭐야? 나 금자야. 나도 여기 잘 할게 그러 아니 <놀람이> 나 죽여. 자, 그럴까요? 난 하나. 아, 근데 일단 확실한 건이 <놀람이> 둘이 개인 주목했는데 이 둘이 그 마피아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람> 저 아까 전에도 첫날밤에 죽었어요. 아까. 하나, 둘, 셋. 저만 더 많이 자신을 두기. <죽입니다>. 자, <놀람> <놀람> 야, 뭐야? 똑똑하시니까. 설량한 마피아 개인 씨발 죽었어. 그냥, 그냥, 자, 밤이 여 기서, 다 본다, 다 본다, 찾다끝났다 본다, 찾다왔다니다 본다, 야끝났다야다 본다, 자다사다시다 본다, 본다, 본다, 본다, 본다, 본다, 본다, 본다, 본다, 를다 본다, 이다 본다, 중다니다 본다, 본다, 개를들다 본다, 다본할사다을다다 주세요. 아, 그래. 에이, 고개를 들어서일 사람은 지목해주세요. 시간이 아, 되습니다그 아, 머리가 로는게니까 아. 죽은 사람 없나? 자. 저요. 맞맞 아, 비밀인 데안 나. 밤새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 제가 JM 검사했습니다 마피아가 아닙니다 승인입니다 <웃음> <심지어. 웃음> 아니네, 멀쩡 승인입니다 아니, 아, <웃음> 일단, 일단, 일단 이것은 뭐지? 내가 진짜 경찰이 맞고 이것은 뭐지? 야, 나 투표한다, 야나 투표할게요 <웃음> 아, 이제, 일단 저에게 말할 권리를 주시고 오케이 지금, 일단 임지가 모르겠어요 일단 확실한 건 마피아가 아니에요 형은 누구죠? 조사를 했는데 임지를 조사했어. 어. 왜냐하면 내 임지가 임지가 마피아라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베인이 첫 베인이 첫날에 어. 뭐지 막 자기 변호를 계속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마피아로 뭔가 지목을 하는데 거기에 임지가 좀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마피아라 생각을 했어. 그래서 조사했거든. 를야 마피아? 마피아가 아니야. 아니야? 어 마피아가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일단 경찰 확실히 아니고 의사 아니면 시민이야. 아니, 자 누구 조사했어? 저는 도현이 조사했어요. 뭐야? 도현이 마피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형이 저는 솔직히 형이 그냥 시민인데 제이 형처럼 잘가는건줄 알았거든요 자, 마피아는 누구지 못했어? 말해봐 너는 경찰이 안 너는 또 누구지 못했어? 나? 난잘 난, 난 못했어 <웃음> 뭐야? <웃음> 딱그할때 밤에 그 전까지는 갑자기 임지영이 끼어들길래 경찰도 아닌 사람이 근데 그 원래, 하니까. 원래 그랬어. 권우 참... 형이 마피아인 줄 알았어. 거짓말 하는 게. 그러니까 응. 제이처럼 응. 시민인데 장난을 하는 거냐? 아니면 마피아인데 마피아컨찰이라고 거... 거짓말을 하는 거냐? 하... 근데 임지민 형도 똑같이 하는 거지 <웃음> 모르겠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 널 조사했어. 응. 훨씬 나게 해가지고. 근데, 근데 그냥 뭐라고. 근데 아, 그러면 이둘 중에 한 명이지. 저는 부처할 저는, 저는 <웃음> <전혀> 거아니고뭘 <웃음> 저렇게 부차적으로 와라. 자야 진짜 의사 놀으니까. 의사 나와. 제가 의사입니다 <웃음> 제가 오늘 아니, 밤에 저를 지우게 됐어 야잠깐 이게 나오 안되지 아니 안 내가 안 진짜 의사인데 너가 너가 의사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솔직히 말할게 그래. 나 의사야 어, 와, 그, 나, 그럴 아, 거, 너와 거, 나 감사했지 그럴거 그럴 같았어 그래, 근데 그래, 저... 방금 나, 나 자인이 됐어 응 그럴거 같아 누가 나 죽였어 맞았어. 야얘 마피아야 니왜이 형이 경찰이에요 <웃음> 제가 경찰이라고요 어 그래 뭐야 너 진짜 뭐냐 넌죽커나고 사모가 경찰이고 야저 판다 빼 빨리 야 경찰 둘이 뽑은 거 아니야? 진짜? 뭔가 좀 이상한데. 두개 금지. 아진짜 아니야? 저, 저, 저, <웃음> <거야>? <웃음> 둘이 솔직히 말해야 고를 수 있다니까. 아, 난 진짜. 아의이야나 오늘 <웃음> 밤에 나 선택했어. 한 <웃음> 번. <나는, 웃음> 나도 나 선택했어. <웃음> <웃음> 그럼 이둘 중에 한 명이야. 야 진짜 얘야. 나는 나는 얘랑 생각 안 해가. 네. 우선 하고도나 얘를 선택했어. 지금 나 마피아로 지목한 거야 지금? <웃음> 어. 자 투표합시다. <목소리> 이렇게 가감적이 <가볼게요, 목소리> 나는 발표를 한다고? 인조를 무시하고 다시 투표하자. 하나, 둘, 셋.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야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게임 끝난다. 진짜 게임 끝난다. 진짜 아. 게임 끝난다. 게임 끝내 게임 끝났네. 지금 게임 끝나겠죠? 그러니까 마피아가 이긴다. 고 마피아가 이긴다고. 제일 별로. 끝났네. 그냥 게임. 이거 마피아가 이겼어. 끝났어. 제일 별로 나왔어요. 마피아가 이겼어. 네네. 짜예 말씀하세요. 죽일까 살이니까 <목소리> 죽여야지 죽시다 죽여야 하나, 둘, 셋니 <목소리> <아니>, 밤이 내로 <목소리> 끝났습니 밤이 해봐야 해봐야. 시민이라면 깨지 시민이 아 시민이 아, 아니라면 자, 선명한 시민 건율 씨가 죽었습니다 봐봐, 맞다니까 시민이었어요? 아니, 그냥 맞아, 뭐야? 내가 너무 보라 타보라, 진짜 뭐야 타보라, 라 제임이 주먹을 악취 나한테 는 고개를 들어 죽일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웃음> 네. 경찰은 고개를 들어 역할을 바꿔할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릴 사람을 지목해주세요. 였습니다. 아, 습니다 어,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말 정말, 정말, 정말, 정라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가 근데 왜 둘이 마피아 가왜 경찰 가지 싸운 거야? 내가 경찰이니까 근데 경찰이라고 하는 아, 게 그래서 오이가 없어가지고 <웃음> 형도 물을 흘린 거지? 내 생각에 아... 아 야! 도영아, 타고, 아, 도영아 상대야! 네, 아. 자 첫날 밤에 누구 조사했어? 아, 첫날 밤에 병영 조사했다고 맞지? 그래서 뭐라 했어? 마피아 하고 <웃음> 했다고 두 번째 날에 두 번째 날에는 고우형조사했다고 <웃음> 방금 날에는 누구 조사했어? 그럼 건, 도영이 조사했다고 했잖아 아니 방금! <웃음> 두 번째 날두 번째 날 지금 셋째 날 끝났잖아 두 번째 날 누구죠? 손유 어? 뭐 어? 두.. 야! 야! 야! 야! 야! 너또 살다는데 벌써 날나또 살는데? 야 상황 잘한다 바로 이건 형 뭐예요? 형 시인이었어 그냥? 신이었어. 그냥? 어. 의사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의사 그럼 제일이야? 그런 거 <웃음> 같아 제일이면 죽였어 <웃음> 야자이 됐어 마지막에 죽였어 <웃음> 자 투표합니까? <웃음> 네 하나, 둘, 셋, 일다 <웃음> 자, 결섯 아쉽게도 똑똑한 마피아 성섯 다섯, 여섯, 여다 와, 아나 진짜 어섯 여섯, 여섯, 아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자기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 이렇게 저스 비베 저스 비베 아 비베 나 보세요 바비